아, 그리고 저도 이거 한번 해볼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새로 입고된 배터리 용량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게 3.2V 240A, 그 CATL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새 어떤 고객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나사구멍이 없는, 진짜, 새 배터리도 구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저희 공장에서 이번에 요청할 때, 그냥 나사구멍 작업을 하지 않은 배터리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구멍 뚫은 것도 받아왔어요. 그래 작업을 했고요. 입고 된 다음에, 용량 테스트를 해야지,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드디어 해봤어요. 제가 금요일 퇴근하기 전에, 세팅을 해 놓고 용량 측정 세팅을 해 놓고 퇴근을 했고요 지금 이 작업은 배터리 용량 테스터기를 이용해 배터리 용량을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구형 노트북 아래 깔려 있는 장비가 8채널짜리 배터리 용량 측정기예요한 번에 8개 배터리 의 용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텝은 사용자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죠? 목소리가 녹음이 될까요? 스텝은 저는 지금 8개 배터리를 3.6볼트까지 완충을 한 후에 2.5볼트까지 방전을 하고 다시 저장전압인 3.3볼트 정도로 충전을 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이걸 낮에는 못해요. 시끄러워서. 그리고 저 뒤에 16채널짜리도 있는데 걔는 너무 커서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8개의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전선을 연결했고요. 지금은 충전 중이에요. 과연 용량이 잘 나올까요? 측정해봐야 알겠죠.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 가까이 가니까 굉음이 들립니다. 8개 배터리에 8개 배터리를 지금은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할거예요 지금은 금요일 밤 이건 금요일 밤밖에 못합니다. 왜냐? 241 0 배... 배터리 측정하는데 꼬박 40시간이 걸립니다. 충전과 방전에 그래서 금요일 밤에 세팅을 해놓고 퇴근을 하는거예요 음. 그런데 주말에 청소하시는 분이 오시면 깜짝 놀라겠군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하시면 안되는데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이 선을 잘못 건드리면 그냥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또 하나 저테스터기 버그가 하나 있어요 용량이 시간이 너무 지나면 용량 측정을 엉터리로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알수 있어요 무엇으로 알수 있냐 값은 엉터리로 나오지만 측정한 시간은 정확히 나옵니다 10A로 방전하니까 값이 엉터리더라도 저 그래프 봐가지고 만약에 24시간 동안 방전을 했다 그럼 240밤벼가 되는거예요 버그가 있지만 그냥 불편을 감수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퇴청을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월요일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궁금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월요일 오전까지 충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8개, 근데 이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어 가지고 용량을 측정하다가 특정 수치 이상으로 가면 숫자가 막 제멋대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건 방전 시간밖에 없습니다 1번 배터리 1번 배터리부터 볼게요 여기 한번 보이나요? 숫자가 잡힐까? 이건 어떻게 했냐면 요 CCV라고 돼 있죠 일단 1차적으로 3.65V까지 완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두 번째 스텝. DCC 디스차지예요. 어, 10암페어로 충전을 했고요. 2.5V까지 아, 충전이 아니라 방전을 시켰고 2.5V까지 방전을 하면 스텝 3로 넘어가요. 다시 충전. 3.4V까지 충전이에요. 자, 1번 배터리 요 방전 시간만 보면 돼요. 1번 배터리 23시간 30분 방전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어, 235A 정도 되네요. 어, 240보다 5가 미나리 됐어요. 1번은 근데 이것도 완충시켜 가지고 다시 측정하면 240 나올 것 같고. 2번 배터리 시간 어떻게 됩니까? 240 24시간 16분 240 조금 넘었고요. 3번 배터리 3번 배터리는 24시간 4분 역시 240을 조금 넘었습니다. 4번 배터리. 4번 배터리가 많이 나왔네요. 25시간 250암페가 측정됐어요. 4번 배터리가. 5번 배터리. 24시간 10분 240 조금 넘었고요. 6번 배터리. 24시간 33분 약 245가 측정됐습니다. 7번 배터리. 24시간 35분 역시 약 245가 측정됐고, 마지막 배터리, 24시간 구분 240이 조금 넘어서 242 정도 측정됐겠네요. 그리고 다시 충전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저희 입고된 배터리 4 0개 줄에 8개를 뽑아가지고 방전 테스트 해봤고요. 1번만 빼고는 다 240이 넘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이라면 새 배터리는 한 음, c a l 같은 경우는 120짜리가 123, 4가 나와요. 240은 245, 6 정도 거기 정상적이고 요 얘도 정상적인 범죄230 보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저희 방전 테스트 결과고요. 결과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들어오는 배터리들 정도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이렇게 이제 방전 테스트 결과를 뭐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간단히 끝마치겠습니다.